컴퍼니 컴퍼이 오브 히어로즈 테일즈 오브 테일즈 오브 발로 또말게거 맞나? 어? <웃음> <웃음> 야 초대 좀. 음음 음, 음, 이제 결혼. 아이. <웃음> 응. 이거를 온라인으로 바꾸겠다 Company of Heroes Company of Heroes 초대 넣었다 예 당연하죠 예 오늘은 컴퓨터 경기 망까지다 중급으로 한 마리 넣어봐봐라 중급? 음. 초급으로 한판 몸푼 다음에 해야지 초중급 가자 초등학교 중학교다 오늘은 단망이다 <웃음> 그리고 마지막에 고급 두명을 이겨야 된다 미친놈 <웃음> 그럴라면은 게임 몇 판을 으악 <웃음> 야 나도 고급은 못 이기는데 시작합니다 전기매화까지 시작합니다 전장치니까지4 4 2 1 <웃음> 전투를 시작한다. 시작이들 시작이다. 그게 기 일단 먼저 지워야 되는 것은 바로 막사다. 시작부터 할짓은 막사다. 먼저 막사를 짓는다. 그 다음에 공병을 하나 더 생성한다. 제선지 게임이 더 끊긴다 조금씩 왜? 그... 명령이 한 박자 늦게 실행된 그런 느낌이다 지금 그래 뭐 우클릭을 하면은 우클릭누르자마자 바로바로 잡고 일단 나는 보병으로 하겠다 오늘도 보병이가 어, 보병이 재밌다 네, 예스 yes. We got the movie. Yeah, so. 소총수다. 먼저 내가 뽑을 것은. It's a l i e 이거 고, 공병? And 공병을 일단, 일단 가스를 먹는다, 먼저. 오케이, 들어갑니다. 들어갑니다. My Welcome to the taking a n h a o i t okay okay t h a i e s it s i a s it t h a it t a t s i a s it that's it a t s it t a t s t h a t it that's it a t s i t a t it t h a t i n t e a t a r e i o that's i n t s h t t a t i a s t a i a i 것좀 확보 완료 그 다음에 이거를 보내는 거다 뒤로 어디 보자 그리고 내가 지을 것은 바로 보급창이다 약. 가스가 모자라다 락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일단 한놈은 탄약을 보급하겠다 응, 어, 너 일로와 들어갑니다 아니다 베이지 사크 언제 네. 뭔데 언제 언제 여기 접근 거든요. 아안 되겠다. 여기를 먹는다. 그리고 요쯤에서그 전선을 유지해야겠다. 들어간다 들어간다. 야 초반에도 그거 있나? 뭐어 뭐라 해야 되지? 야전 장애물 설치, 관측소를 짓겠다 일단은 여기다 오케이. 너희들도 여기다 관측소를 지어라 오케이. 오케이. 우리 모두가 컵청소 준비 완 전투를 개시한다 작전타를 우리가 그 다음에 질 것은 바로 보급창이다. 아, 연료가 조금 모자라다. 안니다 우리 t s eat! Hey, 고 e t s c a 고 l l e 야, 네지 o 잘하 t 있냐? o l 운데를진 o l e t 포위 o 자 s 이 새끼들 왜 이렇게 안그 다음에 너네들은 어 눈에 뒤질 것은 보급창이 있다 척수 좀더 짓고 나이제좀 아, 보네 오케 이어니 싸우고 있네 벌써 엄청 치열하게 싸우고 드디어 승리 거점을 하나 먹는다. 야 우리 벌써 그거 됐는데 야, 승리 거점 이거 먹을까 지금 먼저 음, 지금 미리 점수 딸수 있을 때 먹어. 그리고 기왕이면 연료 거점 빨리 빨리 으 화유방사. 뭐가, 뭐가, 뭐가, 뭐가. 그리고 지뢰 같은 거 수시로 막아쓸일 많다. 어, 어, 와, 집 같은 거 이용하니까 이게 어떤데? 음, 싸우기 편하다, 집. 여기 <obviamente> 가스가 들었죠. <놀람> 지금 여기 먹어야 하고. 음. 가능하면 여기 먹을 먹은... 거기 일단 일단 왼쪽 편 가봐도 되나 왼쪽 편 한번 가볼게 가스를 먹어야지 먹으면... 여기 애들 놀고 있다 아아그 방금 생선 시킨 거다 방금 방금 나왔네 따끈 따끈한 녀석들이지 따끈 보병 중대로 가겠다 당연하죠 일단 요일 먹어라 컨터 타기포 스트리. 개 방어 작전. Right 야 승리 거점이 그거 되나? 응? 더 right we'll oh, we'll 먹을 수 있는 승리가 좀다 먹을게. 음. 아, 지금 우리가 우리한테 유리하네 응, 음, 당장 엔리에 유리하다 유리하다 음. 음. 아, 승리가 어쩌면 관죽소 안된다 야하지 마. 방어막은 되지 왼쪽 다 먹을게 음, 참고로 저 보급창 지어가지고 깔아먹는 까람... 당장 가스를 일단 모아둔. 야, 여기 병력 아직. 아주... 아, 아, 그거 병력? 아, 어, 만. 아, 맞다. 나 이거 찾고 있었다. 아, 잠깐만. 만든 게왜 저기가 있냐. 이겼는데. 아, 이다 거의. 한참 남았다. 겨우 400점이다, 내가 야니 니 찾고 있는 거 나도 그쪽 가고 있거든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리자 먹자 저것들을 왜집어들어 지들은 뭐라고 뭐 집까지 들어와? enemy unit down. enemy down. 야, 내, 병력 어디 있더라? 여기 있네. 들어갑시다. 이, 이, 이집 안으로 들어가자, 일단. 그 다음에, 못된 짓을 하는 거다. 씨, 막 하는 게 지뢰 쳐봐라뭐 하는 거지, 지금. 신기한 놈 y 다 n u t a k i n o t e r i e n e m i d k a y 먹었다. 죽였고. 이제 요로 간다. 집안에 들어가면 유리해지나? 어, 아, 집안에 들어가면 이기네. 무조건 이기지 않네. 거의 이기는데. 나 중급인가 본데, 얘? 좀 한다, 이놈. 시안 무한동총 앞에서 니, 찼다. 응? 내가 다 뜯기고 싶나? 뭐? 아, 저기, 씨. 응, 싹 끊겨. 어? 오우, 씨, 뒤집어. 어허 저격 한번 빼고 전선을 후방으로 수정한다 어야 집안이 있으니까 그거 안 죽는데 지금 쟤들 중앙은 먹었거든 또. 음. 어 그래 봤, 봤다 지금 우리 상태가 좋지 않아 어야 아, 공수반다 공수반이다 저거 아, 내가 보낸거다 아 진짜? 비이 뭐야? 공수준대 아, 안되네아 이거 박효포도 맞구네 얘네들 아, 독립되우서수서아지서서서서서서서서나서서서서서서서 중국 서서서서서서서서 싸가버신데 범비마리 이플맨 get your 요 검문탑이 우리 앞에 남 e e u n We have a secure sector under enemy unit. Airborne, very c h 장갑차 나한테 장갑차는 아무것도 아닌데. 막 아, 조용해졌다. 잠깐. 오케이, 일단. 얘초 비행기 니가 보낸 거지? 음. 일단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다. 이거부터 천천히 다시 먹는 거다. 일단 여기 승리 거점 쪽이다. 전차 트랩 좀 깔아 나 깔아 놓기 나을라나 전차 막고다 있는데. We h a e a r t l e r y s u o r t on t o r n b a 들이 전차 같은 거아무리 들고 와잘 yeah. 가라. 이 니서 감 공수부대 앞에서 전차를 다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만 애군 참 단단해 단단하지 오 정신없어 야 여기 전차 있는데 이거좀 지금 승리가좀 이쪽 뺏겨 가지고 음. 뭐야 저거? 왜 지까지 이젝좀 놓진 않 아니죠. 나도 무 야, 이거 장갑차 어떻게 부수냐? 대전차포 꺼내야지. 될수 있나? 아, 꺼내야 된다. 아, 꺼내야지. 베테런시 쌓이니까 해들 43도. 니쪽 아, 너무 힘드나. 응, 음, 음. 아, 근데 장갑차 때문에. 일단 두 군데는 지키고 있다, 내가. 나 털러 가야되는데 어떻게 털지? 물량으로 털수 밖에 없나? 일단 천천히 정비하면서 때려봐 okay. 엔지니어로 구축하고 자동불리 스나이퍼까지 데리고 말이야 자, 저희들은여기돌로가자 다시 여기를 흡수하다니 곧 대가리 깬다니 우리가, 우리가 물러설 것 같으냐 옥수새끼 어딨어? 거기사봐이 새끼야 oh, we'll right. 이기 허튼 짓 하는 놈들 내가 이 뜯어 됐스 자격 잡았다 오우 oh, 진짜 그래도 우리가 거의 이겼는데 아 너무 오저것도 진짜 내가 미친다 미쳐 하나 아, 또 뺐을게 계속 뺏으면서 싸움 된다 아 장갑차 때문에 근데 못 이기겠다 그레인좀몇 마리 고용함을거나 제엔진은는 몸만 스쳐도 체력이 다 가려... 다 갈려... 지원사격 보냈다. 일단 곡사포사격 바로 밥 o 으 n 음... 많이 이겼는지? 그렇게 막 유리한 상황도 아니지 음. 이겼다. 뺏고 있다 지금 그렇다니 다행이 아, 거점 확보 <웃음> 뺏었다 야이 국사포사기 왜 이리 좋냐 이거 그래서 보병중대로 포병중대로 어. 이거 보병중대로 사기다 저거 그냥 근데, 저 포가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야. 그러다. 아, 근데, 애들, 단숨에 쫓아내기엔 좋다 거기다, 그거는, 그거 없고, 그거 없이 만들리 빨간 연막 안 떨어지고, 소리만 들리니아 자, 이제, 50점 남았으니까, 관광 좀 해줘 가볼 쟤네 철0자 나왔네 야철0자까지 나왔어 야 이거 국사포 사격하니까 반피데 이거 장갑차 기부한대 맞으면 어 저거 직격 맞으면은 그냥 직격 맞으면 훅 간다 훅 간다 이겼다 어... <놀람> 통하나 시음하나 이겼네 전장을 한번 봅시다 이겼다. 야, 오른쪽 위에 봐봐. <웃음> 어디? <웃음> 내 병력이 쏟아지고 있었다. 어, 어디 말한 거지? 아, 여기. 으악! 중앙 기준으로 오른쪽 조금만 위에 있어. 어, 나도 봤다. 아니, <웃음> 난 여기, 나 밑에, 맨 밑에 있는 별에 뭐가 다 몰려있다. 어, 아, 여기. 두 군데에 다 몰려있다, 나. 어. 별 근데 있는데. 근데 그렇게 많지 않다니. 아 이거 두 군데로 분산시켜가지고 했는데 몇 명은 다죽어버다몇 명을 보, 계속 끌면서 보내가지고 죽여서 이래도 다 묻다 이거 야 근데 저거 저 밑에 별 있다 이가 저런 응. 식으로 해가지고 응. 둘러싸여있다고? 쌓이... 둘러 어 그리고 쟤들도 니폭우 니가 폭염 날리는가? 그거를 쟤들이 인공지능이라서 참아 뿔 응. 사람이라면 뽑아서 간데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일부러 해놨다 쟤네도 어차피 안하니까 <웃음> 안할거 알고 어, 어차피 안할거 같아도 장갑차 몰고 오겠지 근데 그렇게 있어도 오히려 전차나 장차응 빠져나가지 못하고 응, 누가 봐도 장갑차 끌고 올거 같아서 그냥 그랬다 야 광지 퇴장인데 근데 정장 나가지지 <웃음> 일종의 버그 같다 우리 무시다 이겼다 우리가 아 평화로웠다 이거 집을 잘 먹으니까 이기는데 할만하지 됐다 민규도 해야 된다 이 게임 그렇다 해야 한다 왜 e l c o m e to c o